캡틴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프리미어 프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 강의 영강 단기속성 마스터를 준비했는데요. 물론 이 영상을 본다고 해서 프리미어 프로의 모든 기능을 다 익힐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막 프리미어 프로를 도전해보고 싶은데 어려워서 엄두가 안 나셨던 분들 혹은 프리미어 프로에 관련된 여러가지 영상들을 따로따로 따로 찾아서 볼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기본적인 기능을 익히고 영상을 만들어서 추출할 수 있는 과정 그 안에서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꿀팁들까지 담아놨으니까 보시고 여러분들도 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원탑인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Adobe Creative Cloud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나오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프리미어 프로 자체가 Adobe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계정 만들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로그인을 하고 구매를 해볼 건데요 그 위에 플랜 비교를 들어가줍니다. 그러면은 프리미어 프로 뿐만 아니라 포토샵이라든지 애프터 이펙트, 일러스트 등도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플을 다운을 받고 싶으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학생 및교사를 그래가지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이 있습니다. 개인 플랜과 비교했을 때 거의 60% 가까이 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안에 있는 이 모든 앱을 60% 할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나는 프리미어 프로만 사용할 거다 하시면은 이 부분을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결제하는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프리미어 프로를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주시고 구매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가지 플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월별 플랜 한 달만 사용을 해보는 플랜 인거고요이 부분은 이 금액을 연간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연간 선지불 금액 같은 경우에는 매월 지불하는 것을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웬만해선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여기 월별 플랜이랑 연간 플랜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고 다운을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파일이 생성이 될 겁니다. 더블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프리미어 프로가 설치가 되어있을 수도 있지만 설치가 되어있지 않으신 분들은 설치를 같이 눌러주시면 되고요 프리미어 프로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있는 미디어 인코더 이 부분도 반드시 같이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프리미어 프로만 사용을 하던 전체 다 사용하던 똑같이 해당되는 기능인데 프로필에서 어도비 계정 그리고 플랜 관리에 들어오셔서 플랜 취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껏 결제를 했는데 왜 다시 취소하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플랜 취소를 누르게 되면 혜택을 줍니다 원래는 이 금액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도비에서 플랜 취소를 막기 위해서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도 플랜을 저렴하게 할인받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서 언어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언어 설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언어 설정이 있고 프로그램마다 들어가서 언어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하나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글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글판을 사용을 하면 외부 플러그인 때문에 호환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판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판과 한글판을 같이 나오게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체 언어 설정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제일 위에 프로필 모양 보이시죠? 요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환경 설정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앱 부분에 들어가서 중간쯤에 보시면 설치 언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어를 한다든지 영어를 한다든지 해서 사용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안에서 바꾸는 이 전체 언어 변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받는 프로그램들은 전부 여기서 설정한 한국어로 바뀌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만약에 내가 영어로 바꾸겠다고 하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면 제거를 하고 다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내에서 언어를 바꾸는 방법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 프리미어 프로가 다운이 받아져 있으면 열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고요. 일단은 언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 아무것도 손대지 마시고 바로 여기 있는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프리미어 프로 창이 나오면 컨트롤 F12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또 이런 콘솔 박스가 하나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쯤에 디버그 데이터베이스 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쯤에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랭귀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KOKR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을 EN 언더바 US로 바꿔버리게 되면 영어판으로 변경이 됩니다. 또그 밑에 원래는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 t r 가 되면서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한글과 영어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창에서 변경을 하고 나서 바로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프리미어 프로를 닫았다가 실행해 주시면 변경된 상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맞춰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페이지에서 바로 패널들을 설정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패널 자체가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어떤 패널 이름들이 있는지 알고 나면 프로젝트를 만들고 설명할 때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패널들이 나온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여러가지 패널들이 나오시는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잘 사용하지 않는 패널들은 이렇게 막대기 3개 부분에 들어가셔서 클릭을 하셔가지고 패널 닫기를 눌러서 없애주시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일일이 하는 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여기 윗부분에 윈도우에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작업영역에 들어가셔서 중간쯤에 편집 부분 클릭하시고 나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작업영역 워크스페이스에서 저장된 레이아웃으로 설정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프리미어 프로에서 편집 작업영역에 설정해 놓은 그대로 나오게 될 겁니다 혹시나 이렇게 해도 변형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런 패널들을 클릭을 했을 때 이름 부분을 꾹 눌러 보시면 이렇게 움직여서 옮겨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필요 없는 패널들은 일단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왼쪽 위에 있는 이 창에서는 오디오 클립 믹서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메타 데이터도 닫아줍니다. 그러면은 소스 패널과 효과 컨트롤 패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 이 부분에서는 여기 화살표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목록을 보실 수 있고 라이브러리를 눌러서 패널 닫기를 눌러주시고 정보, 마커, 미디어 브라우저까지 닫아줍니다. 그렇게 하고 확인을 해보면 프로젝트 패널, 효과 패널, 작업 내역 패널 이렇게 세개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 패널들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잘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겨둔 거고요.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할때 프로젝트 패널을 가주세요 하면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각 창들을 이렇게 조절해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다가 어이 위치가 불편하다 하시면 위로 올리든지 자유롭게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지었던 패널들을 다시 만들어내고 싶다 하시면 윈도우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아까 지었던 오디오 클리믹스를 누르게 되면 다시 생성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 부분. 여기 들어가 버리게 되면 또 작업 영역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내가 지금 사용을 하다가 작업 영역을 마음에 들어서 계속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다시 윈도우에 들어가셔서 워크스페이스 작업 영역 그리고 새 작업 영역으로 저장 이렇게 눌러주시고 자주 사용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시면 이제 다시 작업 영역에서 자주 사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걸 클릭을 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작업 영역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작업 영역 패널을 설정하는 방법은 다시 윈도우에서 작업 영역 들어간 다음에 작업 영역 편집을 넣게 됩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 자주 사용 요 부분을 눌러서 삭제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넘겨가지고 표시를 안 나오게 하겠다면은 표시 안함에 넘겼다가 다시 나오게 했다가 요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로 앞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을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영상을 불러와서 시퀀스 생성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건데요 프리미어 프로 23 버전이 되면서 이 과정들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프리미어 프로 안에서 프로젝트라는 것은 프리미어 프로라는 파일명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프리미어 프로의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목이 없기 때문에 무죄로 되어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프리미어 프로가 어떤 아파트의 A동이다 라고 한다면 그 A동 안에 있는 1호 몇동몇호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1호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창에서 보시면 제일 왼쪽 위에 새 프로젝트를 만드시려면 이 부분이나 여기를 눌러주시면 되고 그 밑에 프로젝트 열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작업하고 있던 프로젝트들이 있었으면 그 부분을 바로 열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볼수 있는 튜토리얼 같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볼 건데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은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프로젝트 만들기를 설정을 하고 제목을 설정을 하고 위치 설정하신 다음에 가지고 올 영상을 선택을 해서 가져오기를 눌러서 이렇게 바로 불러오는 방식이 있고 그게 아니고 아까 언어 설정할 때처럼 그냥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냥 만들기를 눌러가지고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 패널에 들어가서 인폴트로 영상을 가져온다든가 또는 다시 여기서 가져오기를 눌러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여기 옆에 보시면 로컬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들은 프리미어 프로에서 내 컴퓨터에 연동을 해서 실제로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들을 불러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불러와서 작업을 하다가 다시 가서 가져오기 해가지고 추가로 가져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한꺼번에 여러 개를 선택을 해서 가지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작업을 하다가 다시 프로젝트를 또 만들고 싶다 하시면 은 프로젝트 만들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면 이첫 번째 부분은 프로젝트 이름인 겁니다 지금은 없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정해 주시고요 이 파일이 저장될 프로젝트 이렇게 저장될 위치를 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해주시고 영상을 선택을 하고 만들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프로젝트 패널에 보시면은 처음에 무죄로 만들었을 때 프로젝트와 방금 프리미어 프로 이름을 만들었을 때 프로젝트가 이렇게 두 가지가 생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여기 시퀀스 이제 시퀀스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 시퀀스 이름을 또 정해가지고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시퀀스를 생성을 하면서 여기 타임라인 쪽에 보시면 아까 만들었을 때는 시퀀스 이름을 그냥 가져왔으니까 시퀀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프리미어 프로 강의 영강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파일 임포트 하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퀀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시퀀스라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틀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면 이 공간 안에 모양을 맞춰서 이 안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라 이런 틀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퀀스에 대해서 혹시 헷갈리실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A동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안에 여러 단지가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01호, 102호 이동 안에 그 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프리미어 프로라는 아파트 안에 101호, 102호라는 프로젝트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그 101호를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또 거실이라는 시퀀스 안방이라는 시퀀스 작은 방이라는 시퀀스가 생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퀀스는 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실, 안방, 작은 방이 있겠죠 우리가 이 방을 꾸며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상이라든지 사진, 음악들을 넣어서 꾸며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프리미어 프로라는 아파트 안에 각각의 이름을 가진 프로젝트 그 안에 있는 시퀀스 또그 안에 있는 이런 소스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시퀀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방이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 크기 안에서 틀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영상을 넣든지 음악을 넣든지 이렇게 꾸미는 겁니다 책상을 넣든지 침대를 넣든지 이렇게 꾸미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퀀스 만드는 방법도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폴트에서 가져왔을 때 이때 틀린 시퀀스를 설정하는 세부적인 방법은 시퀀스에 마우스 우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퀀스 설정에 들어가시고요. 이렇게 가져왔을 때는 이 시퀀스의 이미대로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화면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프레임만 내가 맞추려고 하는 30프레임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시퀀스 안에 영상들은 3 0프레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두 번째 방식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퀀스를 만드는 방법은 프로젝트 창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새 항목에서 시퀀스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은 여기 아무 곳에나 이렇게 마우스 클릭을 일단 한번 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있는 설정창에 들어가시면 또 아까 봤던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제일 첫 번째 편집 모드 부분 들어가셔서 화살표 모양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올려 보시면 사용자 정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내가 만들려고 하는 영상의 프레임을 기준으로 하고 또 비디오 부분에서 1 9 2 0 1080 화면 프레임 비율까지 맞추신 다음에 이름 변경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시퀀스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퀀스도 프로젝트가 두 개가 있으면 이 프로젝트 안에서도 또 시퀀스를 만들어서 여기서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한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가지 시퀀스를 만들 수도 있고 프리미어 프로 안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면 이름이 같아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림을 보시면 시퀀스 부분에는 그림이 하나만 있고 영상 부분에는 비디오 그림과 오디오 그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만 있는 부분이 시퀀스인 거고요.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보시면 영상 부분에는 시퀀스 설정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셔도 되고 또는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창들을 이렇게 눌렀을 때 보시면 모양이 좀 다르죠. 이렇게 생긴 모양의 초록 색깔 이렇게 생긴 모양의 이 색깔 이 부분이 시퀀스다 이 부분이 영상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름 바꾸기, 리네임을 누르셔도 되고 또는 이런 식으로 목록이 되어 있을 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퀀스를 지우고 싶으시면 드래그해서 휴지통이나 딜리트를 눌러주셔도 되고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지우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시퀀스에 맞지 않는 영상을 불러왔을 때 생기는 현상들 지금 24프레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영상을 불러와서 타임라인에 이렇게 올려보게 되면 시퀀스 설정과 맞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퀀스 설정 변경을 누르게 되면 내가 정했던 시퀀스랑 무시하고 불러온 영상의 시퀀스를 맞추겠다는 거고요 기존 설정 유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맞췄던 시퀀스의 영상을 맞춰 넣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아, 그럼 이제 편집을 하기 위한 준비는 끝났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세팅과 환경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세팅 같은 경우에는 파일 부분에 들어가셔서 프로젝트 설정 일반 부분에 들어가시면 각각의 프로젝트에 대한 설정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스크래치 디스크는 내가 작업을 하다가 어느 부분에 저장을 할지 경로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일에서 프로젝트 관리자를 들어가게 됐을 때 현재 시퀀스에 대한 설정들이나 옵션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설정 같은 경우에는 편집에 들어가셔서 제일 밑에 프리퍼런스에서 제너럴 일반에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은 각종 환경설정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환경설정 강의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프리미어 프로의 인터페이스를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위에 있는 이 메뉴 창들은 프리미어 프로를 활용함에 있어서 도움을 줄수 있는 창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집 모양을 누르게 되면 내가 작업하고 있는 도중에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고 싶다 하실 때 만드실 수도 있고요 다시 돌아가시려면 이 모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실 수 있고 그러면은 여기도 프로젝트들이 생기고 시퀀스도 이렇게 생기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임폴트는 아까 보신 것처럼 파일을 가져오게 하는 거고 편집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내가 작업할 수 있는 편집 창이 나오는 겁니다 그 편집하다가 프로젝트 새로 만들었다가 파일을 가져왔다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익스폴트 같은 경우에는 다 만든 파일들을 내보내기 설정을 할때 활용하는 창입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보시면 이 부분은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만들기를 할때 사용했던 여기 무제에 있었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요 제목이 되는 거고요 요 가져오기를 했을 때 이름 시퀀스 이름 정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중간쯤에 보시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작업 내역 패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고요 중간쯤에 보시면 이 부분은 빠른 내보내기를 활용할 수 있는 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화살표 모양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다 만든 영상을 내보내기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해 볼수 있는 창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패널 창으로 들어오게 되면 소스 창입니다 타임라인 불러오기 전에 프로젝트 패널에서 더블클릭을 해서 이렇게 소스를 보고 내가 어느 정도 맞춰서 간단하게 편집을 한 다음에 가지고 오는 그런 창입니다 그리고 효과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클립을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이 클립에 대한 크기, 위치, 회전 이런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는 효과 창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타임라인에 영상을 불러왔을 때 보여지게 되는 뷰어창이고요 뷰어창 밑에 보시면 타임스테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의 프레임 이 부분은 초, 분, 시간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영상을 작업을 할때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어, 이렇게 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한다든지 할때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위에 마우스 휠을 넣고 이렇게 올리시면 바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쭉 보시면 2분의 1 되어 있는 부분은 버벅여서잘안 돌아간다 하면은 화질을 낮춰서 잘돌아가한 대신에 출력할 때는 원본으로 나오게끔 설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패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뷰어창에 대한 설정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타임바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타임바는 지금 이인디게이터가 있는 타임바라고 치면 이 부분은 영상의 전체적인 타임 시간인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밑에 눈금 같은 경우에는 이 뷰어 창의 작은 타임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타임라인에 있는 이 눈금과 이 눈금의 위치가 지금 같은 겁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이런 창들은 타임라인 보조창들입니다 이 보조창 역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다양하게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도 소스패널도 똑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생겼고 하나 다른 것이 여기 소스패널에서 불러올 때는 밑에 보시면 비디오로 불러올 건지 오디오로 불러올 건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비디오만 불러오게끔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여기 프로젝트 패널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불러오거나 시퀀스를 만들 때 저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패널이고요 효과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할수 있는 각종 효과들을 전부 다 넣어서 꾸미실 수 있는 겁니다 비디오 효과라든지 아니면 트랜지션 있죠 디절부 효과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빈치 리조브처럼 공식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영상을 불러와서 클릭을 하고 효과 컨트롤 보면 활성화되어 있고 또 효과를 넣고 효과 컨트롤 보면 그 넣은 효과가 활성화되어 있고 이렇게 클릭 불러와서 선택하면 무조건 효과 컨트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 내역 같은 경우에는 방금 내가 무슨 작업을 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돌아가서 다시 작업을 취소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우리가 가장 많이 작업을 하게 될 타임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봤을 때 이렇게 V1으로 되어 있는 것이 비디오 트랙 그리고 여기 A1 이 부분이 오디오 트랙입니다 그러면은 V2, V3 이런 식으로 트랙을 클립을 하나 올려서 레이어가 생성이 될 때마다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쌓아 올라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오디오 트랙 같은 경우에는 불러왔을 때 밑으로 깔리면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인디게이터 또는 플레이 헤드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플레이 헤드 있는 눈 부분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 당연히 1층, 2층, 3층이 쌓였을 때 내려다보게 되면 여기 3층에 있는 레이어가 가장 먼저 보이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있는 이 인디게이터 위치가 여기 타임 스텝프에 보여지게 되고 이 위치가 다시 여기 미리 보기 창 보면은 이 타임 스텝프에도 보여지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미리 보기 창에 있는 타임라인에도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 인디게이터 이 플레이 헤드가 있는 위치가 현재 이 미리 보기 창에 있는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다른 편집 프로그램들과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자물쇠 모양은 트랙을 잠금해서 사용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 V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방금 설명드린 트랙의 순서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동기화 잠금이라 그래서 다른 트랙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잠금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 비디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눈 모양은 잠궈주는 거고요. 오디오 트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M 모양은 음소거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이 부분들은 소스 패널에서 가져왔을 때 놓이게 되는 그 트랙의 순서를 나타내 주는 곳입니다 자 타임라인의 기능은 간단하게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나중에 타임라인 강의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조그만한 툴은 타임라인을 보조해주는 보조 툴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셀렉트 선택 도구인 거고요 트랙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도구들 그리고 작물급 편집하는 도구 자르기 카펜집을 할때 사용하는 도구 그리고 클립을 붙여넣기 할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고 펜툴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기능으로 이렇게 모양을 딸때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다각형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내가 임의대로 도구를 만들고 싶을 때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손모양 같은 경우에는 타임라인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때 마우스 휠이 아니어도 손으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움직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T 같은 경우에는 누른 다음에 화면에 대고 텍스트를 입력하면 자막을 적을 수 있는 창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곳에 클릭을 하지 마시고 셀렉트 툴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막을 익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프레임, 초, 분, 시간입니다 현재 이 인디게이터가 나타내는 타임 스텝프를 여기다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은 나중에 또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지금 선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은 이렇게 이 영상은 영상을 재생을 했을 때 보이게 되는 오디오 레벨 게이지입니다 이렇게 인터페이스도 전체적으로 한 번씩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컷 편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프로는 내가 잘만 사용하면 컷 편집이 굉장히 편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컷 편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 부분 타임라인 보조 툴이 부분에서 연도칼 모양 보이시죠? 레이저 툴을 선택을 해줍니다. 단축키는 C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분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선택 툴 누르신 다음에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델리트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클립을 땡기던가 또는 빈 공간을 클릭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잔물결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컷편집만큼은단축키를 활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 일단 기본 단축키를 말씀을 드리면 분할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K 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분할이 된걸 보실 수 있죠 또다시 컨트롤 K 를 누르고 선택된 부분을 지우시려면 딜리트 누르시면 되는데 이때 이 빈 공간이 없이 지우고 싶으시면 Shift Delete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잔물결이 삭제되면서 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이 부분에서 분할을 하고 분할이 된이 부분에서 인디게이터가 있는 이 부분 플레이 헤드 기준으로 이전 부분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단축키로 Q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자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인디게이터 기준으로 다음 클립을 자르고 싶으시면 단축키 w 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활용을 하다보면 Ctrl K 갔다가 Q 눌렀다가 하면 키보드를 움직이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한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축키를 변경을 해줄 건데요. 단축키 변경하는 방법은 왼쪽 상단 위 편집에서 키보드 단축키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어로는 ADD 또 한글로는 편집 추가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단축키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시퀀스 부분에 대, 보시면 편집 추가, 컨트롤 K가 있죠? 요 부분을 저는 단축키 1로 바꿔놨습니다.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키보드 동선을 움직이기 편하게끔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모든 트랙의 편집 추가 이 부분은 뭐냐면 자 이렇게 트랙이 여러가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K를 누르게 되면 V1으로 선택된 이 부분만 컷 편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컨트롤 l s h i f t k 를 누르게 되면 모든 클립을 분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냥 인디게이트를 놔둔 상태에서 컨트롤 k 를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요 앞에 있는 트랙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단축키를 변경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경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알고는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두 가지 부분을 1번과 6번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전 클립과 다음 클립을 자르는 것을 트림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수정하고 싶으시면 영어로는 Trim, 한글로는 재생 헤드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W랑 Q 역할을 전 단축키 2와 3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여기 기존 단축키가 있어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눌러서 여러분들은 또 다른 단축키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 지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또 이제 삭제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d 리트를 누르게 되면 단물결을 삭제하는 것은 Shift Delete 아까 그 부분은 4번으로 저정을 해놨고 다른 클립들을 완전히 삭제할 때는 5번 Delete를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검색할 때는 지우기 또는 삭제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저는 선택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단축키들 앞으로 계속 저장해서 사용하고 싶으시면 여기 위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을 해줍니다 확인 눌러서 저장을 해보게 되면 이제 사전 설정 부분에 들어오셔서 화살표 모양을 눌러보면 저장했던 단축키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값으로 돌리고 싶으시면 여기 제일 위 부분을 눌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편집을 할때 스페이스바로 재생을 한 다음에 한 손으로만 1번 눌러서 컷 하고 지우고 싶으면 4번 클립의 앞부분을 지우시려면 3번 누르고 클립의 뒷부분을 지우시려면 2번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잔물결 삭제라 그냥 삭제는 뭐냐면 5번을 눌렀을 때는 그냥 딜리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냥 삭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꼭이 클립뿐만 아니라 어떤 클립을 만들었던 간에 클립이 생기면 그 부분을 삭제를 해주는 역할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자막 트릭그 만들고 4번을 누른다고 해도 잔물결이 없기 때문에 컷 편집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지우거나 하는 건 알았는데 만약에 지운 부분을 되돌리고 싶다 하시면 은 Ctrl Z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되돌린 부분을 재실행하고 싶다 하시면 Ctrl Shift Z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커펜지 뿐만 아니라 모든 작업이 동일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분할을 했을 때 보시면 이 클립을 여기 있는 클립들의 길이는 그대로 두면서 이 클립의 길이만 늘리고 싶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컨트롤을 잡고 노란색으로 변경이 됐을 때쭉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을 줄이더라도 그냥 줄이게 되면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는데 컨트롤을 누르고 이런 식으로 줄이게 되면 뒤에 있는 클릭까지 길이가 유지되면서 옮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커펜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클립에서 보시면 여기 제일 앞에 이렇게 세모 모양 종이 접힌 모양 보이시죠? 양쪽 끝에 이 부분은 각 클립의 시작과 끝부분을 나타내주는 표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뒤를 줄이게 되면 또 그런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뭔가 영상이 잘안 겹쳐진다든지 트랜지션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미리 이런 개념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컷 편집을 하고 나서 클립 이동을 하거나 타임라인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컷 편집과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컷 편집을 할때 오디오 파형 같은 것을 크게 보고 싶다 또는 이런 클립들을 키우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빈 공간 이런 빈 공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Alt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이렇게 굴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오디오 파형이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좌우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을 누르고 움직이면 여기 있는 이 늘어난 클립들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lt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누르게 되면 타임라인 길이를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움직이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디게이터를 움직이면서 편집을 하고 싶으시면 마우스 좌우 버튼을 누르면 한 프레임씩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쉬프트를 <웃음> 움직이면서 작업하시면 5프레임씩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키보드 위 아래 버튼을 누르게 되면 분할한 클립 쪽으로 이렇게 바로 인디게이터가 움직여서 이런 부분에 가서 편집을 한다든가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컷 편집 하고 나서 만약에 클립을 움직이고 싶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할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클립을 제일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싶다 하시면 은 여기 있는 빈 공간도 생기고 기존에 있던 클립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클립을 드래그를 해서 옮기고 원하는 클립 선택을 하고 이렇게 다시 옮겨서 맞추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럴 때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옮기고자 하는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까 클립 늘릴 때처럼 이런 식으로 컨트롤 누르고 옮기게 되면 기존에 있던 클립들도 없어지지 않고 길이를 유지한 채 내가 클립을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 잔물결이 생겼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면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클립을 움직이면서 Alt 컨트롤을 누르고 클립을 옮기게 되면 이렇게 빈 공간을 채우면서도 클립을 옮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이 타임라인 트랙에서 Alt를 누르고 클립을 선택을 하게 되면 비디오 트랙 따로 오디오 트랙 따로 이렇게 해서 선택하실 수 있고 또 Alt인 상태에서 클립을 위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클립을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클립 이동 및 트랙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서 할수 있는 각종 효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 효과를 넣으시려면 여기 프로젝트 패널 옆에 효과 패널에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 프리미어 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효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이 화살표 모양을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폴더들이또 나오면서 다른 효과들도 많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비디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과들인 거고 밑에 있는 부분은 비디오 전환 트랜지션 할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효과입니다 자 그리고 이 효과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세팅해두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밑에 보시면 자주 사용하는 효과들을 담아놓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저도 프리미어 프로를 공부를 하면서 다른 유튜버들에게 배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효과 패널 빈 곳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New Custom b e n 새 사용자의 정의 저장소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디오 전환 효과에 들어가서 디졸브에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교차 디졸브를 클릭을 해서 쭉 끌어서 여기 자주 사용하는 효과에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눌렀을 때 교차 디졸브가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효과에 들어가서 흐림 선명이 있습니다. 이 흐림 선명 부분에 들어가신 다음에 가우시안 흐림을 또 클릭을 해서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효과에 또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디오 효과에 들어오셔서 킹 부분에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나서 울트라 키요 부분을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효과에 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 비디오 효과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미지 제어를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블랙 앤 화이트라고 흑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끌어서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효과에 넣어 주겠습니다 그렇게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쯤에 트랜스폼 변형 부분에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르기 자르기를 끌어서 또 자주 사용하는 효과에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효과를 들어가 보게 되면 가우시안 흐림, 교차디젤부 흑백, 울트라키 자르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설명드리면서 프리미어 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과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가우시안 흐림 같은 경우에는 블러 모양입니다 블러 이 효과를 이렇게쭉 끌어서 이 부분에 클립에 넣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효과 클립에 블러오고 바로 효과 컨트롤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가우시안 흐림이 생겼습니다. 자, 원래는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패널이었는데, 가우시안 블러를 넣으면서 다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흐림 효과를 넣은 곳에 대한 효과 컨트롤이 생성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효과 컨트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블리니닛을 쭉 올려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블러 처리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정 부분만 블러 처리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요 모양들 있죠 요 모양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메모를 누르게 되면 일정 부분만 가려지게끔 요런 식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강의는 나중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프리미어 프로에서 효과를 놓고 어떻게 효과 컨트롤이 적용되는 지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교차 디졸브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션 효과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 장면으로 넘어갈 때이 부분에 트랜지션 효과를 넣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좁으니까 다 닫아주시고 여기서 자주 사용한 효과만 여신 다음에 교차 디졸브를쫙 끌어서 클립과 클립 사이에 이렇게 얹어줍니다. 이때 보시면은 이 클립과 이 클립들이 완전 끝부분과 완전 시작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프레임이 없어서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살짝만 컷 편집을 해주시고 앞부분도 살짝만 컷 편집을 해주시면 이렇게 분리해서 봤을 때 아까 앞에 있었던 이런 종이 접힌 모양 그런 모양이 없죠? 요렇게 되어 있으면 트랜지션이 잘 들어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간격이 너무 좁다 싶으시면 Alt 키를 누르고 쭉 늘리고 거기서 다시 트랜지션을 요렇게 끌어서 넣어 주시면 재생을 해 봤을 때 됐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때도 트랜지션이 움직일 수 있는 간격이 넓다면 더 자유롭게 늘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효과에서 효과를 알려드리면서 트랜지션도 어떻게 넣는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션 이렇게 넣었을 때 보시면 여기서도 이렇게 길이로 늘리실 수도 있지만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도 트랜지션의 위치를 맞추거나 또 여기서 속성들도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크로스 디졸브이 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비디오 전환 효과들도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디오 전환 효과라 그래가지고 영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자막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똑같이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흑백 효과 같은 경우에는 쭉 끌어서 여기 화면에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흑백 효과를 만드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효과 컨트롤에 보셨을 때 흑백 효과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효과를 넣어서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울트라키 같은 경우에는 크로마키 효과입니다. 내가 크로마키 소스가 있다면 가지고 와서 크로마키 효과를 만들어 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장 유명한 카페벤의 엔딩을 가지고 왔습니다 크로마키를 가지고 왔으면 이 울트라키 패널을 가지고 온 크로마키 소스에다가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효과 컨트롤을 보게 되면 울트라키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키 색상에서 스포이드를 클릭을 하고 여기 초록색과 바탕함을 딱 누르게 되면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로마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르기 같은 경우에도 크롭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쭉 잡고 끌어서 효과 컨트롤 보게 되면 자르기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르기를 넣었기 때문에 이제 왼쪽 이 부분을 줄여서 위에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줄여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돌리시려면 컨트롤 Z를 누르셔도 되고 되돌리기 버튼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입력을 하실 때 마우스로 이렇게쭉 움직여도 되지만 수치를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10 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셔도 됩니다.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에서 효과를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넣은 효과를 빼고 싶으시면 넣은 효과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리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는 그냥 클릭하시고 딜리트를 눌러도 없어집니다. 나머지도 이렇게 지우고 싶으시면 다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자유주 사용하는 효과를 설명하면서 효과를 넣는 방법도 알려드렸는데 기존에 여기 효과 컨트롤에 나와 있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여기서 이 화면의 위치라든지 이렇게 좌우 위치, 크기, 회전 등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화면을 더블클릭 해가지고 비율을 줄였다가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줄일 때도 보시면 이 수치가 같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면을 맞출 때 꿀팁을 하나 또 알려드리면 컨트롤을 누르고 맞추게 되면 빨간색 선이 나오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고요. 쉬프트를 누르고 움직이게 되면 가로로 움직일 때 쉬프트를 누르면 가로밖에 안 움직여지고 세로로 움직일 때 쉬프트를 누르면 세로밖에 안 움직여집니다. 이런 식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투명도 오파시티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쭉 내려보시면 영상을 안 보이게끔 이렇게도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서도 별다른 효과를 넣지 않고도 마스크 기능을 사용해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효과를 이 클립에도 넣고 싶다 하시면 은이 클립을 선택을 했을 때 앞에 있는 클립과 뒤에 있는 클립의 모션의 수치가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 모션 요 부분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컨트롤 C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속성을 복사하고 싶은 클립에 가셔서 컨트롤 Shift V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이 복사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되돌리시려면 컨트롤 Z 다시 재실행하시려면 컨트롤 i 프트 Z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클립을 이 영상에 넣고 싶다 했을 때여기 있는 속성들을 계속 옮겼다가 컨트롤 i 프트 V 눌렀다가 이렇게 누르면 번거롭잖아요. 한꺼번에 뭔가 적용을 시키고 싶다 하실 때도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에 있는 클립을 컨트롤 C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클립에 옮긴 다음에 Ctrl Alt V 이렇게 눌러주시면 특성 붙여넣기라 그래가지고 어떤 동작들을 다음 클립에 똑같이 붙여넣기를 할 건지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불투명도는 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복사도 이렇게 전부 다 옮기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프리미어 프로에서 사용할 때 응용할 수 있는 효과 꿀팁들까지 알려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프리미어 프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조 패널 이 부분에서 T모양 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자막을 적으려고 하는 부분에 클릭을 하고 자막을 입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화면을 클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또 자막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바로 다시 셀렉트 툴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자막 레이어가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화면을 눌러서 여기서도 옮겨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크기도 여기서도 이렇게 늘려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막을 맞출 때 컨트롤을 누르고 맞추게 되면 이런 보조선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지금 보시면 여기 보조선 있죠 이 보조선이 딱 유튜브에서 딱 화면을 늘렸을 때잘리지 않는 그 보조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들고 싶으시면 뷰어창 밑에 도구창에서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 보시면 보호 여백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 보호 여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자막을 불러와서 여기서 다시 효과 컨트롤 들어오신 다음에 밑에 쭉 눌러보시면 여기서도 자막에 대한 마스크를 적용하실 수 있고 이 부분에서 폰트도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크기라든지 정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색깔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고 외곽선, 배경, 그림자 같은 것들도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막에 대해서 위치라든지 마스크를 넣어서 이렇게 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디오 전환 효과에서 밀기에서 휩 요거를 딱 옮겨서 여기 앞부분에 넣으면 비디오 전환 효과지만 자막에도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또 영상 뿐만 아니라 다른 사진들에도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수정하시려면 여기서 더블클릭을 하셔가지고 글씨를 바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자막 레이어 이 부분을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크림의 프로에서 숨겨졌던 기본 그래픽 패널이 나오면서 더 디테일하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클릭한 상태에서 그래픽 패널이 나오고 화면에서 자막을 클릭을 하게 되면 더 크게 좀더 디테일하고 더 확실하게 보면서 변경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렬을 맞춘다든지 스타일을 꾸민다든지 하실 수 있고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서 저장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 스타일을 만들게 되면 프로젝트 패널에 갔을 때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기본 그립 패널에서 밑에 찾아보기 보시면 이런 식의 템플릿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넣어서 확인해보게 되면 프리미어 프로를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있는 템플릿도 괜찮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막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 왼쪽에 텍스트 패널이 새로 생성이 되면서 캡션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 자막 기능인 건데요. 여기서 만들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언어를 한국어로 하신 다음에 받아쓰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은 캡션을 생성을 해서 자동으로 자막을 만들어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 자막이 생성이 됐죠? 여기서 캡션에 다시 들어가서 받아쓰기, 캡션 만들기 누르게 되면 방금 받은 그 자막을 토대로 여기 이렇게 자막이 생성돼서 자동 자막을 고쳐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더블클릭 해보시면 여기에 대한 속성도 아까랑 똑같이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자동 자막 바꾸는 방법은 자막 강의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오디오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패널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음악이나 효과음들을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불러와서 음악도 이렇게 끌어서 오디오 트랙 쪽에 맞춰보겠습니다. 효과음도 이렇게 불러와서 놓게 되면 불러와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디오도 Alt 눌러가지고 빈 곳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 파형도 크게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효과 컨트롤에 가보시면 오디오의 볼륨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비디오 클립에 있을 때도 여기 오디오에 대한 볼륨 같은 것도 같이 조절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간쯤에 이렇게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쭉 올리거나 내려도 볼륨 조절로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효과 같은 경우에도 뭔가 노이즈 감소라든지 에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오디오 효과는 저는 자주 사용하진않는데이 부분도 상세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서 그외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기능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키프레임이 있는데요 키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창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위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인디게이터가 있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키프레임을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키프레임을 넣고 싶으시면 여기 시계 모양을 딱 눌러주시면 키프레임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이 부분에서 넘어가서 이렇게 위치를 변경을 해주시면 이걸 준비했는데요. 물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활용해서 키프레임 쪽으로도 바로 움직여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키프레임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에서 처음 부분을 먼저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목적지 가서 다시 원하는 만큼 조절을 해 주시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다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 앞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래프 같은 것을 보면서 더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프레임을 없애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앞에 있는 시계 모양을 딱 지워주시면 완전히 없어집니다. 하나만 지우고 싶으시면 선택을 해서 지우기를 눌러주면 시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를 활용해서 영상에 페이드아웃도 넣는다고 보면 이 부분 가서 시계 모양을 눌러서 끝부분에 갔을 때는 없어지게끔 하시면은 프리미어 프로의 모든 기능을 다 이런 식으로 페이드인 페이드아웃도 사용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키프레임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추가 기능은 색보정이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 색보정을 하시려면 여기 윈도우 창에 들어가셔가지고 색상, 루미트리 색상을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루미트리 컬러 창을 열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색보정으로도 다양하게 꾸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널을 좀 크게 보시려면 이런 부분을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색보정을 하실 수도 있겠죠 다시 더블클릭을 하시면 작아지고요 그래프를 보시면서 색보정을 하고 싶으시면 창을 눌러서 루미트리 범위 스코프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그래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 같은 것을 보시면서 위치를 맞춰 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보정도 다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색보정 강의 때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루는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은 여기 프로젝트 패널 밑에 보시면 종이 접혀있는 새 항목이라고 보시죠이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도 시퀀스로 다시 만들 수 있고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검정 비디오라든지 색상 매트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게 필요하다면 색상 바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색상 막트톤이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화면도 만들어 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짜잘한 기능들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다시 클릭하셔서 여기 어드저스먼트 레이어 조정 레이어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타임라인에 올려 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컷편집을 많이 했을 때이 부분에서 색보정을 했던가 이렇게 효과를 입힌다던가 하면은 일일이 다이 효과들을 복사 붙여넣기 한다던가 번거롭잖아요. 그러면은 조정 레이어를 한번 씌우면 서 여기에다 효과를 넣으면 이 밑에 있는 클립들이 다 적용이 되게끔. 그래서 지금 이조정 레이어를 끄면 적용이 되지 않았다가 다시 조정 레이어를 키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효과가 여기 밑에 있는 클립에 저절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우시안 흐림을 다시 넣고 흐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영상들은 흐림을 들어가지 않았는데 조정 레이어를 넣음으로써 공통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들도 한꺼번에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컷 편집을 많이 해서 여러 클립에 넣고 싶다고 하면 이런 어드저스트먼트를 사용해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까지는 아닌데 여기 있는 타임라인 부분에 보시면 스냅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은 이 클립들을 잘 붙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연결대 선택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해제해 주면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을 따로 선택해 주는 연결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이 시퀀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컷 편집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옮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럴 때요 클립을 활용하시는 을 겁니다 내가 옮기고자 하는 클립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 보시면 중첩 보이시죠 중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 원하는 대로 이름을 정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방금 만든 시퀀스가 또 생기면서 타임라인 쪽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시퀀스 타임라인이 생긴 겁니다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이런 클립을 묶어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또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고 싶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시퀀스 클립을 더블클릭을 해도 되지만 그것도 번거롭다 하시면은 그냥 이 클립을 이렇게 끌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시퀀스가 중첩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풀린 상태로 아까 컷 편집했던 그 상태로 가지고 오고 싶다 할 때는 요 부분을 딱 꺼주시고 나서 다시 이렇게 끌어오면은 아까 내가 묶었던 것들인데 이렇게 컷 편집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첩으로 묶었다가 다시 이렇게 풀었다가 할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다른 그 외의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빠르기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빠르게 하고 싶은 영상을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속도 보이시죠 속도를 누르게 되면 어느 정도 빠르기를 할 건지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 이 영상을 본다고 해서 속도를 이렇게 빠르게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속도 시간에서 뒤로 재생하면은 리시브 기능입니다 되감 긴 거죠 아매시... 이렇게 거꾸로 재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만든 영상을 내보내기를 해 봐야 되겠죠 내보내기는 아까 여기 위에 있었던 요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보내기 설정이 나오고요 파일 이름을 정할 수 있고 어떤 화질로 내보낼 건지도 설정할 수 있고 포맷이라든지 비디오 부분도 프레임 크기라든지 종횡비 이런 부분들도 다 설정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들도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고 여기서 내보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오른쪽 위 보시면 빠른 내보내기 보이시죠 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저장될 위치를 선택하시고 여기서도 내보낼 화질을 선택을 하시고 내보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내보내기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만 잘 한다면 그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영상을 어느 부분을 내보낼 건지 범위도 조절하실 수 있고요 잘 됐는지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디오 포맷들도 다 확인해 보시고 내보내기만 누르면 영상이 완성됩니다 자 여기까지 프리미어 프로 단기 속성 강의 엄청 긴 영상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시기에 편하게끔 영상꼭 꾹꾹 눌러 담았으니까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